온도조절 무선주전자 WK3100의 사용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방금 찍어서 넣었는데, 이 티망 안에 영지버섯 약 25g을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19도 구요 온도가 요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 왼쪽 플러스 버튼은 온도를 100도까지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왼쪽은 마이너스로 10도씩 떨어뜨려서 온도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온도가 40도면 40도에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왼쪽 거를 눌러서 10도씩 50도, 60도, 70도, 80도, 90도, 100도까지 어, 기본적으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끓게 됩니다 이 버튼보다는 내가 원하는 온도를 설정을 해 놓고 100도 왼쪽 버튼을 눌러 주시면 100도가 맞춰진 상태로 온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어, 저희 어, 온도 조절 전기 포트의 장점은 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열선이 골고루 돼 있어서 굉장히 급속하게 빨리 끓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이시죠 다른 종류의 전기포트들은 이 아래쪽 열선이 반 정도만 있습니다 전체 반 정도만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방금 전에 1 9도였는데 23도 24도 굉장히 계속 올라가죠 굉장히 빠르게 끓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영지버섯 약 20, 25g을 물 1.7L에 넣고 이제 끓이기 시작을 한 거고요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고 작동할 때는 아래쪽에 이렇게 파란색 LED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왼쪽에 빙글빙글 도는 것은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좀 전에 세팅을 90, 1 0 0도해 놓고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100도가 되면 자동으로 온도가열을 멈추고 100도에서 약 5도 정도 떨어지면 다시 재가동시키고 재가동시키고 해서 약 2시간 동안 작동을 하게 됩니다 약 20도에서 시작을 해서 1.7L를 어, 100도 가까이 끌어올리는데 어, 5분 30초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현재 이제 97도, 98도, 99도, 이제 100도가 되면 삑삑 알람과 함께 전기를 차단을 시킵니다. 아, 즉 어, 100도까지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100도에서 멈추고 이제, 아래쪽에 기포가, 어,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100도에서 약 95도, 뭐, 90도 정도 수준까지 멈춰 있다가 다시 한번 이제 90도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100도까지 끌어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 2시간 정도 계속, 어, 작동을 하고 나서 전기가 어, 차단이 됩니다. 여기서 손잡이를 들고 들어 올리게 되면 전기 세팅해 놨던 것이 차단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멈췄고요. 이제 여기서 온도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합니다. 지금 영지버섯을 넣고 약 5분 정도 우렸는데 약간 물이 노래졌네요. 어, 영지버섯 같은 경우에는 25g 정도를 넣었을 때 기준으로 약한시한2 어, 시간 정도 우렸을 때는 좀 쓰실 거예요. 그럴 때는 어. 대추나 감초 같은 걸 함께 넣고 어,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끓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 요거 자체가 쓰다고 하면은 어, 요 물을 다른 곳에 달아 놓으시고 재탕 삼탕까지 한걸 다시 섞어서 음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99도에서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작동하게 됩니다.